여기는 요금이 주중은 6콜 두 바퀴가 2만원, 그리고 어, 주말은 두 바퀴가 3만원이에요. 그리고 세 바퀴도 가능하고요. 여기는 한 바퀴는 없어요. 6콜이기 때문에 이제 두 바퀴, 세 바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관리도 너무 잘돼 있고, 그러니까 규모를, 이 정도 규모면, 나이노를 만들 수도 있던 골프장 같은데 제 생각에는 사장님께서 일부러 좀더 나은 코스에서 그런 환경에서 연습을 하시라고 고객들을 위해서 약간 이렇게 6홀로좀 괜찮게 코스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. 그 코스가 막 높낮이가 막 엄청 많고 원두이 엄청 많고 이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비교적 평지이지만 그래도 다 핸디캡을 나무라던가 벙프라던가 이렇게 줘서 다각홀마다다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난이도도 좀 있고요. 그럼 전대 천연잔디인가? 뭐야? 영수장도 천연잔디네? 전장은 얼마 안되는데 천연잔데요 듣다 좋다 당이 크네 그럼 음, 여기는 1번 어이고요 1번 얼 거리는 75, 76, 80, 65 이렇게 써있네. 그리고 홀은 이렇게 생겼어요. 앞쪽에 그린, 앞쪽으로 벙커가 나있네. 여기 상태 되게 괜찮은 것 같아. 여기는 경상북도, 경주에 있는 천북파슬이에요 어, 잔디 상태가 되게 좋네 그린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봉커도 오, 역시 사람들이 좋다는 데는 이유가 있어 헤드 건너는 거 같아. 박스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.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거 같아. 이번 물은 헤자드가 있어서 헤자드 티도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. 이번에 그린 들로 벙커 하나 있네요. 자, 3번홀은 80, 70, 60 이게 아무래도 그린이 넓어서 핀 위치에 따라서 거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. 3번홀도 약간 언듈레이션 조금 있는 그런홀이고요 그린 앞쪽으로 우측에 벙커가 하나 있어요. 파스리장치고는 규모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이야 연습할 공간도 좀 넉넉하고 좀 괜찮은 것 같아 3번 홀은 뒤쪽으로 엄청 큰 펑크가 또 있네. 어, 그린 상당히 넓어요. 진짜 좋다. 4번 홀은 자, 110m, 100m, 80m. 여기가 가장 긴홀 같아요. 여기도 코스는 어려운 거 없고, 거의 직선이고, 살짝 내리막인 것 같은데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어, 진짜 여기 넓다 아니, 잔디가 이 정도로가 잘 깎아 놓은 거면, 이파스 장치가 엄청 관리를 한다는 거야. 전기를... 그렇지. 4번 홀도 벙커가 응. 두 개나 있었네. 좌측으로. 어, 역시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. 일단 그린이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린 상태가 상당히 좋고 이쪽이다 그린이 상당히 좋고 경사는 많이 없는데 어, 퍼팅 연습 충분히 하실 것 같아 요 벙커 상태도 나쁘지 않고 좋아요 자 오늘 마찬가지로 티박스 깔끔해요 머리는 어? 4번이랑 비슷하네 110, 190. 여기가 조금 더 기네. 어, 여기는, 오, 여기는 앞에 어, 4번보다 조금 더 넓고, 핸디캡도 좋네요. 앞에 소나무로 핸디캡을 좀 주고, 양 사이드로 또 나무들이 많아요. 시작은 언덕도 있고, 좀 좁아, 좁게 느껴져요. 근데 뒤쪽은, 나무 뒤쪽으로는 살짝 오르막 경사에 여기보다, 이 앞쪽보다 훨씬 더 넓어요. 그린 앞쪽으로 우측에 또 벙커가 있네요 벙커 턱 되게 높아 보이는데 아 이렇게 거리를 아, 그러네 아 나무 나무 핸디 아, 날씨 너무 좋다 이렇게 좀 하찮아 너무 좋은 날씨잖아 그치 바람도 좀시원하 시원한 그치 햇빛도 딱그렇지 일단 그리고 여기는 잔디 상태가 너무 양호하고 너무 괜찮은거야 근래에 다녔던 화스리장 중에 단왕컨대 최고 아 장마 때문에 그린다 아.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태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티 박스가 3개네. 하나, 둘, 셋. 이제 ABC의 정체를 알았어. 피나루 떠서 거리가 달라지는 줄 알았는데, 그게 아니네요. 마지막 홀도 이 제일 뒤에 티 박스 상당히 깔끔합니다. 그러니까 미니 골프장처럼 꾸며놨어. 자, 홀은 막 홀이거든요, 여기가. 앞에 엄청난 벙커가 하나 있고요. 그린 상당히 커요. 여기는 모든 홀이 다 벙커가 있네. 잔디 상태 너무 좋아 그렇지. 그렇지. 거리, 어. 그렇지. 티 박스가 세 개가 있는 이유가 거리가 다 다르니까 거리 조절을 연습을 하라는 그런 의도 같아요. 되게 나름 티 박스도 거리 그 목도 돌로 이렇게 예쁘게 잘 해놓으셔서 되게 골프장 같아요. 여기는 3면이 다 벙커네. 연습장을 바라보면서 자 이렇게 하면 6호로 끝나요.